안녕하세요. 천웅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밤입니다. 어제 제가 유튜브에 분양권의 일시적 이주택 기준 그 기간을 국세청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올리다가 제가 해석을 잘못 해드려가지고 언론 비공개로 돌리고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.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? 컨트롤 이제 보면 여기 질문하신 거는 어, 종전주택, 그, 분양권 AB 두 개를 샀는데, 어,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샀다가, 요 등기가 요 기준일 이후에 등기가 됐을 경우에, 요 이전에 어떤 그 비과세 적용 기간인 3년이 적용되느냐, 아니면 요 등기가 됐던 요 이후께 적용이 돼서 2년 안에 일시적 이주택으로 하나를 팔아야 되느냐,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질문을 요약을 하면. 그렇게 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답변은, 어, 요, 자 등기를 어 여기에 있는 2018년 9월 14일에서 19년 12월 16일 사이에 그 분양권이 만약에 집으로 이제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, 어요 등기가 해당되는 2년 기간을 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의 허용 기간으로 본다라는 그런 답이었어요. 첫어 분양권 계약할 때는 이게 이런 대책이 나올지. 뭐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 각각 나중에 완공되면 3년 안에 팔아야지 하고 자금 계획을 이제 세웠던 분들한테는 이 법이 어 마치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어 2년으로 기간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좀곤란해서 있죠. 어 그래서 뭐 심지어 행정소송까지도 준비를 할 거라고들 하시네요. 허용기간은 여기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 지대에 대한 답변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. 어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수, 풀어놓은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아까 요, 이제 요 사실 관계는 이분이 분양권 두개 가졌다가 그 뒤에 기간에 완공이 됐고, 이랬을 때 이제 비과세 기간 몇년 적용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답변을 이렇게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풀어서 해놨는데, 어, 정리를 해보면 요예 어, 보시면 케이스 1은 어,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,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. 집이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어 다른 뭐 분양권이나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집을 이렇게 하나를 더살 경우에는 이미 집이 있습니다 A가 내가 집 하나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어떤 집을 하나 더살 때는 이 분양권이나 신규 집의 계약일 계약일이 속하는 그 구간이 여기냐, 여기냐, 여기냐를 따져가지고, 만약에 뭐요 구간에 해당될 때 내가 잔금을 친게 아니거나, 아니면 뭐 신규 주택을 집을 취득한 기간이 아니라, 그거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. 요 구간에 했다면 어 요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규 주택의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양권도 요때 계약을 했고 요 분양권이 뭐요 이후에 완공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? 근데 일시적 이가구를 적용하는 그 기간은 계약일이 속하는 요 기간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계약 신규 뒤에 있는 집 사는 거에. 계약일이 속하는 요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럼 이렇게 기준이 된 연도를 그럼 어디다 적용하느냐 이제 그거는 어 집이 두 개가 다 이제 완공이 되고 난 후에 두 번째 집그 완공돼서 등기치거나 잠금친 어그 날부터 어 여기에 적용됐던 계약할 때 속했던 요 기준일에 해당이 되는 요 기간을 적용을 해서 앞에 있던 A 집을 팔아야 된다 이 말이죠.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종전주택이 없고 아까 앞에 거한번더 정리하면 내가 집이 있었어요. 어, 집이 있는 사람은 어 뒤에 집 사는 거에 계약일이 아까 요 해당 구간에 2년짜리냐 1년짜리냐 3년짜리냐 샀던 연도에 맞춰서 나중에 여기 완공이 되고 나면 분양권이면 완공된 후 아니면 집을 산거 같으면 요집 잠금친 날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일시적 이주택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얘를 팔아야 됐죠. 앞에 집을. 근데 두 번째는 케이스가 이제 또 조금은 다른 게 이거는 뭐냐면 집이 없었어요. 두개다 계약을 했어요. 그냥 계약, 계약을 했습니다. 둘 다.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걸.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개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 뒤에 거 언제 계약했노?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계약했던 요거 있죠. A분양권. 둘 중에 어느 거든 먼저 집으로 등기를 치는 그러니까 종전주택으로 지득을 한다는, 하는 기준이래요, 그게. 어, 그, 지득 기준 일 뭐든 계약했던 요둘 중에 하나가 집이 되는 그 날, 집이 되는 그 날이 속하는 구간. 어, 두개 중에, 분양권 두 개라고 가정을 할게요. 두개 중에 먼저 하나가 이제 집이 되는 그 시점이 그냥 그두개 중에 하나 하나가 만약에 여기에 이 구간에 덩케를 쳐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집이 됐어요. 그러면 그는 그집된그 날부터 어, 적용되는 그,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2년일 거고, 분양권 두개 중에 제일 먼저 빠른 게 만약에 여기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, 어, 그걸 집으로 등기를 했다 하면, 어, 요 집은 두 번째 그, 그 분양권을 등기 친 날로부터 요거는, 어, 1년 안에 팔아야 된다,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 차이가 뭐냐, 이렇게 이제 또 누군가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, 앞에 거는 내가 집을 먼저 갖고 있을 때 그죠. 뒤에 거를 샀어요. 이럴 때는 앞에 집이 기준이 아니고, 물론 다 조성, 조성, 조성에 있는 겁니다. 이럴 때는 뒤에 게 요거 잠금이 아니고, 요거 계약일이 속하는 구간의그 연도만큼만 일시적. 1가구 2주택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. 요 계약 일 기준. 디에거 기준. 이미 집이 있을 때는. 디에거 계약 언제 했느냐 기준으로, 어, 1년이냐, 2년이냐, 요 일시적 2주, 2가구 그 기간을 주고요. 어, 앞에 집이 없었어요. 집 없이 그냥 분양권, 뭐 아니면 다 계약만 해놨던 이런 상태에서는, 어, 하나가 딱 집으로 확정이 되죠. 집이. 어, 하나가 확정이 되겠죠. 요 확정이 되고 나면 요거는 앞에게 중요해져요 요 집이 확정되는 그게 속하는 요요 요 구간 2019년 12월 17일 이후냐 아니면 2018년 9월 14일에서 9월 16일이냐 어, 요 해당되는 요 사이에 옆에 있는 요 구간 안에 어, 두번째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, 집 파는거는 그럼 언제부터 그걸 적용하느냐 A도 등기치고 그죠? 완공이 되고 B도 완공이 되고 집다 완공이 돼야 되겠죠 그 완공된 그날부터 아까 계산해놨던 그 해당되는 기간 그게 아까 1년에 해당이 됐으면 1년 안에 A를 팔고 이렇게 정한 기간이 2년이었으면 2년 안에 A를 팔고 그렇게 해야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. 제가 어제 이걸 잘 놓치고 설명을 빠뜨렸어요. 요 집이 완공된 요때부터 앞에서 산정을 해놨던 2년이든 1년이든 아니면 그 전에 어, 9.13 이전 같으면 3년이겠죠. 뭐, 요렇게 정한 그 기간을 두 번째 집 완공된 그때부터 카운트 합니다. 요 기간을. 분양권 처음 산 그때부터 카운트 하는 게 아니고, 분양권 계약행 그거는 아까 요몇 년에 걸쳐서 비과세 기간 혜택을 주는가, 그거 할 때가 먼저 집 가진 사람이 뒤에 거 분양권 계약을 했다. 그럼 분양권 계약일이 속하는 그 구간에 요 기간이 어, 일시적 그 이주택으로 집 처분하는 기간으로 준다 이 말이고요.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이 없이 둘다 분양권이었다. 그러면 먼저 어느 녀석이라도 먼저 집이 탁 되는 그날 기준으로 요집 되는 요게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요 2년짜리에 속하느냐 뭐 1년짜리에 속하느냐 3년짜리에 속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집두 개가 다 등기되고 났을 때두 번째 등기된 날로부터 아까 앞에 옆에 확정해놨던 그 기간 안에 앞의 집을 팔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정리되시죠? 이렇게 됩니다. 뭐, 분양은 옛날에 받아놨는데, 등기를, 어, 만약에 요 이후에 이제 둘다 등기를 하게 됐다. 그러면, 뭐, 1년 안에 다 처분을 해야 되겠죠.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. 둘다 조정에 있다. 이제 이럴 경우에는. 완공되고 난두 번째 집 마지막 그 집이 완공되고 난그 날로부터 요 해당되는 책정된 그 기간 안에 앞에 집을 팔면 어 비과세가 이제 되는 거겠죠. 그렇게 됩니다. 그럼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. 그러면 어 집이 확정이 안된 거잖아요. 어 그러면 어그 하나가 확정된 어 만약에 그날부터 오늘 확정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한달 뒤에 또 두번째 집이 또 집이 됐어요 어 그렇게 되면 어, 1년 차이가 안나면 어떻게 되죠 1년 차이 안나면 또 안되잖아요 맞죠 음, 이건 또 어떻게 되지 어 1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비과세가 되려고 하면 기간은 아까 이렇게 산정을 했고 어 카운트도 두개두 두 번째 집이 된 날로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요 A와 B는 통상적으로는 어 1년 차이가 나도록 그죠? 등기가 되어야 되겠죠.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. A가 먼저 등기해 가지고 뭐한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까 B 분양권이 이제 어 집이 완공이 되고 어 요런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. 음 그러면 A가 만약에 아까 뭐 어제 만약에 뭐또 잔금을 쳤다 그러면 1년 적용이 될 거고 그피요 등기 한 날로부터 이제 어 1년 안에 또 A를 어 팔아야 되는 그런 그게 되겠네요. 서로 등기는 1년 차이 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. 정리되시죠 이제?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뭐 뒤에 거어 분양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 아까 케이스 1 케이스 에 해당되죠. 어, 이럴 때는 뒤에 거그 분양권 계약한 그날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2년인지 3년인지 1년인지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분양권이 집으로 이제 비그 분양권이 집으로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죠. 그죠? 완공이 된 그날부터 아까 앞에 계산했던 요 해당되는 연도 안에 앞에 A 집을 처분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. 케이스 2는 분양권이 두 개였었는데, 어, 요럴 경우에는 아까 뒤에 집그 취득한 그 기준일보다 두개 중에 먼저 집이 이제 되겠죠. 그걸 종전주택이라 하거든요. 종전주택이 집으로 딱 돼가지고, 어, 된그 기간이 여기에 속하느냐, 여기에 속하느냐, 여기에 속하느냐 보고, 만약에 뭐 2년 사이다, 아니면 1년 사이다 이러면, 어, 앞에 집 분양권이 이제 집된 그 시점부터 어, 서로 1년 차이 나게 뒤에 분양권이 이제 또 다시 집으로 되도록 기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두번째께 집이 된 그날부터 요렇게 아까 앞에 기간 책정했던 요 기간 안에, 어, 먼저 등기 쳤던 그 종전주택에 해당되던 그 분양권 집, 그죠? 완공되었던 그 집, 그거를 이제 요 해당되는 기간 안에 이제 팔면 됩니다. 근데 2년 보유, 조정지역이면 뭐또 2년 거주 요건, 그리고 A와 B는 1년 차이 나게, 그리고 해당 구간이 만약에 3번 구간에 해당이 된다 면 1년 안에 A 집을 양도, 그 다음에 전입, 그런 요건 다 갖추셔야 되고요. 어, 앞에 집이 만약에 요 2년 구간 아니었다면 두 번째 B가 등기 치진 그 날로부터 앞에 A를 이제 2년 안에 또 처분함이 될 것이고, 어, 조정지역 안에 있다면 또 2년 보유, 2년 거주, 1년 차이 나는 거 같이 지켜야 되고,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요건 또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분양권이 계약은 한 2년 전에 했는데 어 얘가 지금 완공되면 도대체 뭐 2년 안에 앞에 집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어, 지금 완공되니까 1년 안에 팔아야 되는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 이거 두개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먼저 컨트를 잡으시고 그 컨트를 잡았으면 그틀 따라 좀, 좀, 좀 찾아가 보면 아, 2년 안에 계약을 요 안에 했으니까 2년에 해당이 되네. 아니면 아, 어, 요 안에 분양권 산게뭐 2020년 초에 샀으니까 어, 1년 안에 이건 적용이 되겠네. 요렇게를 판단하셔가지고 그 분양권이 완공되고 난그 시점부터 요 해당되는 기간 안에 앞에 A를 처분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두 번째 분양권 두개 갖고 있다가 어 그럴 경우에는 먼저 집으로 등 끼친 그날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보시고 그게 2년이면 2년 안에 그게 1년 아니면 1년 안에 어, 요렇게 기간을 처분을 하되 어떻게 B가 등기 치고 난 그날부터 요 기간을 적용해서 앞에 A를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. 어제 먼저 이렇게 그 유튜브를 빨리 들으셨던 254분은 예, 오늘 반드시 이거 꼭 다시 들으세요. 어, 정리 오늘 이제는 확실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. 어 초롱부동산 그 단체 톡방을 링크 주소를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그거는 요 유튜브 밑에 보면 영상 밑에 보면 글자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죠 영상 제목이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 단체 톡방 주소며 이런 게다 나옵니다 글자 설명이 쭉 찍히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, 비밀번호 같이 다 안에 적혀 있습니다. 1번방은 이미 만실이라서 어쩌다 한 분씩 빠져나가면 퍼뜩 이렇게 찬스 맞춰가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. 그게 아니면 2번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어, 정보는 똑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요. 단톡방 안에서 이런 세금 얘기도 나누고 어, 뭐 각종 뭐 투자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매물은 제가 제일 먼저 단톡방에 올리고 하기 때문에 어,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좋아요, 구독은 두번 눌리면 앞에 눌렀던 게다 풀려요. 한 번씩만 누르면 됩니다. 구독은 평생 한 번만 눌러두시면 됩니다. <웃음> 그 다음에 다시 또 구독 눌리면 그게 없던 걸로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챙기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단체 톡방은 무료로 운영합니다뭐해비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